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과 시간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애니어그램을 공부할 때 명상을 병행하면 좋다는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명상이 시간과 관련이 있거든요. 명상은 현재와 관련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게 바로 명상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감정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보통이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각이나 감정이 과하면 현재의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현재에 존재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정신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충분히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되는 게 우리의 정신이 약간씩 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감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왜곡된 방식이 애니어그램 유형마다 차이가 나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야기가 텍스트에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형은 일종의 ]의 패턴일 뿐입니다. 유형이 곧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형을 아는 건그 유형으로부터 자유로워 지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차 유형 3번 6번 9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의세 가지 자아인 사고, 감정, 본능은 각각 미래, 과거, 현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볼게요. 먼저 감정. 감정은 과거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기억과 관련이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강한 경험을 한 기억이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그리고 감정은 자기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고 했죠. 자기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기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이야. 이런 식의 자기 이미지는 자기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경험이나 혹은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 그런 기억들이 쌓여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과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는 미래와 연결됩니다. 예측 기능 때문이죠. 원래 생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미래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바둑이나 체스게임에서 상대의 수를 읽으려고 생각을 하잖아요. 상대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일어날 일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면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죠. 불확실성이 생각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본능. 본능이 현재와 관련 있는 건 몸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몸의 감각은 바로 지금 일어나는 거죠.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 휴대폰에 연결된 이어폰이나 스피커의 떨림이 공기를 매개로 전달되어 여러분의 고막을 진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체 감각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명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무조건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콧구멍에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느껴보라고 하거든요. 이 감각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 본능이 현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본능과 가장 멀리 떨어진 유형들이 현재와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큰 거예요. 바로 4번과 5번이죠. 4번은 감정, 5번은 생각 속에 너무 깊이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사람들은 인간정신의 가장 깊은 부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바로 그래서 그만큼 위험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나중에 2차 유형 얘기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1차 유형 369부터 한다고 했죠. 자, 시간 감각이 유형마다 특유의 방식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했죠.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자아인 사고, 감정, 본능이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유형이 다 그렇죠. 다만 그 방식이 유형마다 다를 뿐인 겁니다. 먼저 평균 범위에서 일종의 이중인격적 성향을 갖고 있는 1차 유형 3번, 6번, 9번을 살펴보면 이들의 시간 감각 역시 두 가지로 분열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3번부터 볼게요. 3번은 기능모드 그리고 감정모드로 분리되어 있죠. 여기서 기능모드라는 건 사고와 본능이 하나로 합쳐져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미래, 현재 그리고 과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3번은 주로 현재 미래 속에서 살아가고 과거가 그림자로 작용하는 사람입니다.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부정하곤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긍정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이며 성공주의자라고 했죠. 과거 따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리고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돌입하는 거예요. 미래의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얼핏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감정 유형의 중심인 것처럼 의식 바깥으로 밀려난 과거는 그림자가 되어 미래의 현재의 행위에 끝없이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3번은 과거가 그림자로 작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발목 잡힐 수도 있습니다. 6번의 경우 의무모드 그리고 사고모드로 분리되어 있는데 여기서 의무모드라는 건 감정과 본능이 함께 움직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말하자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6번은 미래에 대한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신중한 나머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이게 너무 심해서 마치 미래가 다가오길 원치 않는 것처럼 볼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제 직장 후배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회의할 때 A안과 B안을 두고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A안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B안에 대해서는 그건 또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다른 안이 있냐 고 물어봤더니 그런 건 없다고 해요. 어 그럼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자. 이렇게 말을 하면 아둘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되겠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정하지 말자는 얘기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결정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뭘 어쩌자는 건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6번은 3번과는 아주 다른 면이 있는데요. 3번은 상당히 쿨한 스타일이죠.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인간관계를 어렵지 않게 수정하곤 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6번은 의리파들이 많다고 그랬죠. 오래 지속되는 끈끈한 관계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들의 의식세계가 추억을 공유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깊이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생각 없이 우직하기만 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큰 오산이죠. 생각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6번은 사고 유형의 중심이거든요. 6번은 자신이 남을 배신하지 않는 만큼이나 남에게 자신이 배신당하는 거에 경계심을 잃지 않는데 이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현재의 세계에서 분리되어 가려진 미래가 끝없는 의심과 회의정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우직함 이면에 이런게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6번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인 거예요 9번은 어떨까요? 이들은 백일목모드 그리고 본능모드로 분리되어 있으며 여기서 백일목모드 라는건 사고와 감정이 함께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으로 말하자면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9번은 평상시에 몽롱한 추억이나 나른한 공상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들의 시간 감각이 현재와 분리되어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과거 미래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남들 다 알고 있는 거 혼자 모르거나 대화하는 중에 가끔씩 유체이탈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9번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요. 사후정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3번이 감정 유형의 중심이고 6번이 사고 유형의 중심인 것처럼 9번은 본능 유형의 중심입니다. 약간 멍해 보이는 이들은 익숙한 일에 대해서는 의외로 무난하게 처리한 경우가 많아요. 또한 9번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일단 몸에 배면 웬만해선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이너시아가 가장 강한 유형이 바로 9번이라그랬죠 아무것도 안하고 있을 때는 꼼짝도 안하다가도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귀차니스트의 대명사인 9번도 종종 일중독이 되곤 합니다. 통합방향이 3번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6번 또한 종종 워크홀릭이 되곤 하죠. 6번은 분열방향이 3번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9번은 적어도 무의식 적으로는 현재에 존재하는 경향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정신은 화성이 가 있어도 몸은 습관되고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컨데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애가 고프면 일단 밥부터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